67장 믿음은 이 마음을 부르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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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뜻한 게참 좋은 계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무 출신들은 올해도 좋고 싫음과 높음, 낮음을 넘어서서 다양한 외형의 옷을 입고 세계 곳곳에서 부처 되고 부처가 되도록 일백 골절에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사무치도록 이 원상을 굴리며 살 것입니다. 세계도처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로 살아가는 법동지들을 위해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나누며 우리 모두 성자의 인품을 갖추는 대진급의 한 해가 되기를 영원합니다. 자 그럼 원기 102년 1월 15일 중앙총부 일요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주 성지 수호를 위한 특별기도와 한반도 평화 넘어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 기도로서 마음 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목소리> 영주 천지영기 아심정만사유의아심톤 천지여화동일체 하여 천지동심 천지흥기 아심정만사유의 아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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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여 전지영기 천지 아심중 만사여이 아심 전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 전지영기 아심중 만사여이 아심 전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 전지영기 아심중 만사여이 아심 전지여 와동일체 아여 전지동심전전지영기아심 만사유익아심동 전지여 와동일체 아여 전지동심전지영기아심정 만사유익아심 전지여 와동일체 만사 <놀람> 아여 전지동심전지영기아심정 만사유익아심 전지어 와동 일체, 아, 전지 동심전, 전지 연기, 아심전, 만사유이 아심, 전지어 와동 일체, 아, 전지 동심, 전지 연기, 아심전, 만사유이 아심, 전지어 와동 일체, 아, 전지 동심, 전지 연기, 아심전, 만사유이 아심. 천지의 화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영계 아심정만사 여의 아심 천지의 화동일체 아여천지동심 천지영계 아심정만사 여의 아심 또한 천지의 화동일체 아여천지동심 천지영계 아심정만사 여의 아심 천지영화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 흥기하심중 여의 만사 여의하심, 천지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중 천지 흥기하심, 만사 여의하심통, 천지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 천지 흥기하심중 만사 여의하심, 천지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동심 천지 흥기하심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통심요 귀원문을 올리겠습니다. 합장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성주 성지 수호를 위한 특별 귀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원기 102년 1월 15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새해 원불교 희망 이세기를 개척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의 성자, 정산열애와 주산열애께서 탄생하신 성지성지수호를 위한 특별 기도를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유린에 분개한 미니 촛불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나이다 불의와 탐욕과 거짓에 한과하는 정의로움에 지혜가 더해져 국정이 안정을 되찾고 이 나라가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로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음을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 확인케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은 1세기를 마감하고 희망 2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이다 결복교원을 열어갈 원불교 100주년 기념성업은 출가제가 전교도의 기원과 합력으로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나이다 그러나 정진과 적공으로 열어갈 자신성업 봉찬과 교화대 불공 등 교단의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대립을 부추기는 군사무기 드디 일방적인 성주 성지 임금 배치 결정으로부터 성지 성지를 수호할 과제를 교단은 안고 있나이다 이때를 당하여 저희들 그간의 신앙과 수행을 돌이켜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인류의 정신을 선도하지 못함을 깊이 참회하오며 진심과 공심으로 성자의 혼과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들어 행해가는 일에 더욱 정성을 모으며 평화의 염원을 높이 세우게 싸우니 싸드의 일방적인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 성주 성지가 소호되고 민족이 하해와 협력 평화의 길로 나아가며 평화와 상생의 염원으로 인류가 공동의 안녕과 행복을 꾀할 수 있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안이시여 구체적인 개교의 동기 실현이 요구되어지는 이때 나로부터의 정신개벽, 교단의 정신개벽, 국민의 정신개벽, 인류의 정신개벽 공동체 안에 재가 출가의 행복이 증장되어 인류의 행복으로 확산되어지도록 모두에게 큰 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인연세에는 더욱 굳은 믿음과 수행으로 어두운 마음을 깨워 성자의 인격을 갖고 가는데 공들여 가겠사오니 교단과 인류가 큰 진급의 길로 들어서서 대중의 앞길에 광명과 평탄과 행복의 길이 열려가게 하옵소서 이 짐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경에 있겠습니다. 독경은 이론상 서언문 반야신경 청정주입니다. 하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 방급이 되고 해도 입지 아니할 게로소 이루내위력어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루어지성아파도로까지 소원하오. 반야바람일다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조견우원개공도일제고이행사리자색불이 공물이색색즉시 공중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 시사리자 시제복공 불생불멸불고부 부증불감시 고공증 무생무수상행무한이비을신나이무색성양미족 무왕계내지무이식계무무명영무무명내지무노사영무노사무거진별도무지형모든게모소득보리살다위반야바람일다고신무과무과예고무유공 월리존도몽상구경열반삼세제너희반야반람일다뜨간족다라삼약삼무리곤지반야반람일다시대신기대명조신무상신모등등주능제일최고진실불 보살반야바람 주죽설주 아제아제바라아지바라승아지무제사바아제아제바라아지바라승아지무제사바아제아제바라아지바라승아지무제 사방, 청조 홍주, 법신청정법무의 아득해강역부이, 대화원기성일단, 사막, 지자수, 멸법신청정법무의 아득해강역부이, 대화분기승일단삼아지자수묘일법신청정본무아개강역부대화일단삼지자일법신청정무예아득개강역구대화일단삼지자일법신청정무아득개강역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악지자수 며법신청정본무의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악지자수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악지자수 며 함께 법어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어는 대종경 서품 17장의 말씀입니다 17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 없으나 대략을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 겁내 한 없는 생이 있는 줄을 더 아르셨으며 우리는 우리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더 아르셨으며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알으셨으며 우리는 폭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웠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우리는 우주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에 없는 데까지 알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에 있는 데까지 알으시며 우리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의 육도와 테란, 습화,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에 변화하는 이치까지 아르시며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 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 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일상수행의 육법을 마음에 대조하십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혜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울을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여어서 함께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성가 67장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t h a n you.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정원 기획실장이신 치산 류경주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류경주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두에 인사도 잘못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올로 어른들의 법체에 강근하심을 예문드립니다. 아울러 위로 선배님들과 좌우동지님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제가교도님들께도 정의는 한해 새해 복해 증진하시기를 간절히 예문드립니다. 어, 저는 지난 연말쯤에 이 시간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부득이 다른 공부가 있어서 일자 변경을 요청을 드렸더니 오늘 이 어려운 시간으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라 사양도 못하고 부득이 맞게 되었습니다. 긴장되고 많이 걱정은 되지만 그동안 생활하면서 연마하고 공부한 내용을 점검 받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공 지난 100주년 기념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101-103 교정이 시작되면서 교정 안내를 할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사용했던 단어가 적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적공이라고 붙일 만한 신앙과 수행체험이 있었던가 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만한 기억이 없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생활 속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199명의 생활의 달인들이 TV에 나와서 숙련된 기술들을 통해서 달인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 4명의 대상자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57세의 이사 달인이 소개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능수능란하게 올라가는 이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그날도 이사하는 장소에 가서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감격해 하면서 잠시 취재진이 없는. 계단 쪽으로 옮겨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내 달인의 대상자 후보가 됐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52세의 구두닦이 다리는 36년 동안 손으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어느 누가 닦는 구두보다도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손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두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 구두닦이 다리의 손에는 까만 구두약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36세의 달력 만드는 다리는 34년 동안 책상용 달력을 순수있게 달별로 가지려니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종이에 찢겨져서 살점이 움푹움푹 패여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달인의 아들이 아빠 방을 찾아와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모두는 달인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의 무게와 고개를 걷더니 넘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런 간절함에 대한 적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공에 쌓을 적자는 저축한다, 채워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0주년 성업을 하면서 저는 양철 저금통 하나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30cm, 지름이 10cm 되는 원통형 양철 저금통입니다. 과자를 사 먹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었습니다. 동전을 모아서 성업기금으로 성금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동전과 양철이 30cm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 양철 소리가 양철 저금통이 동전과 부딪히는 빈소리는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가고 동전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그런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은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갔습니다. 동전이 거의 다 찼을 경우에는 찼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동전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제금통을 통해서 저는 채워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요란함을 제거해 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움은 제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선한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의 감사심을 채우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던 악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제거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깨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공의 공, 공들임은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의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물들어가고 해하고 나쁜 마음들이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공은 간절함으로 이루어가는 공들임과 물들임의 가정으로 기도와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수행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경주는 어떻게 공들임과 물들임을 통해 신앙과 수행으로 부처를 이루고 성자를 이루어 갈 것이냐 그 방법을 종국사님께서 신년본문으로 밝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번째가 마음의 공들임입니다. 그때 그곳에 알맞은 마음을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종국사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알맞는 마음 을낼수 있도록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세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감사심을 키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건 이상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한 가지, 어떤 때는 뭐두 가지, 세 가지 채우는 날이 폭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유념으로 삼고 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부서에서 부서원들과 함께 통영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 광경이 일몰의 광경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몰을 구경시켜준다고 우리 직원이 저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광경을 봤을 때 정말 제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일몰의 아름다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준 우리 직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광경을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일 수 있는 자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심이 생기고 생기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가 발견이 되면 더큰 감사심이 나오고 그 감사심은 더큰 은혜를 발견하는 선순환적인 마음작용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고 살지만 100% 다 되지 않지만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어떻게 키울래 마음 비우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채워진 잔에는 물을 더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정토와 같은 샤워실을 쓰고 있습니다. 정토는 저녁에 샤워를 하고 아침에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샤워실에는 샴푸가 있고 비누가 있습니다 아침에 정토가 머리를 감고 나면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샴푸가 선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데 정토가 머리를 감고 나오면 샴푸가 욕조 바닥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써야 될 장소에 샴푸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투덜투덜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샤워를 하고 놓으면 정토를 바라보는 저희 눈이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아왜 그거 좀 아, 올려놓지 쓰고 왜안 올려놓고 바닥에 내둬서 그냥 내가 허리 굽부려서 그걸 쓰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눈빛을 보냅니다. 얼마간 그런 생활이 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내,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그 마음을 놓으면 내가 바라보는 정토의 마음도 편안하고 정토도 편안하게 그렇게 쓸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내려놓자 유형조의 습관을 내려놓자라고 결심을 하고 욕조에 샴푸가 내려와 있어도 아무런 경계심이 안 생겼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욕심 내려놓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기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면 부지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나고 공부가 향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려놓아주고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심 없는 기도는 대자 대비의 부처님 신경을 이룬다고도 정산정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적공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도생활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습니다. 제 많은 단점 중에 하나는 작심삼일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해를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달 일주일씩 개인정진기도를 하자 빠지지 않는 설계 감옥입니다. 그런데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시점에 가면 그 실행여부가 채 50%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작년에 사수를 해가지고, 아, 삼수를 해서 수능 체험을 쳤습니다. 고3 때 이제 그 수, 수능 학부형이니까 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짜리 기도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가지고 기, 기도를 했습니다 저 혼자 정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래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짧지 않은 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종부 생활하고 어, 출퇴근 생활하는 저에게는 그 30일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가제라는 것을 해보고야 알았습니다 채우, 채우기는 했지만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저 멀리 떠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성과가 좋을란가 공덕이 나타날란가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종사님 법을 믿고 완, 완주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재수를 할 때도 똑같이 30일을 통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잘안 지켜졌죠 마음도 떠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삼수 때는 아 내가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길어서 정성이 잘안 모아지고 일념이 안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일주일씩 3, 7, 20일, 21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성이 더 많이 모아지고 공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은 길게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짧게 여러 번 하자라는 유무념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3일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심경이 늘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챙겨지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챙기는 거라고 정산종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간격이 짧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흐를 때 바로바로 바로 챙길 수 있는 공부거리가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공들이면 감사심, 자비심, 그리고 기도생활로 그때 그곳에 알맞은 마음을 낼수 있도록 길러가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의 공들이면 그 기준이 그일그 그 일이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방법으로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증하도록 하는 불공입니다. 공증은 치우침이나 기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증하다는 불공은 정의에 끌리거나 이해에 예 치우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문능과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헌법의 유리는 공정하지 못한 원칙의 운영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불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별을 지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와 사실에 입각한 교법을 제정하시고 제도를 만드셔서 제도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 법을 받아가는 유경주도 진리와 사실에 입각해서 차별을 지우지 않는 합리적인 불공으로 일의 공들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교단의 대의의 합의라는 불공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입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놓는 대의의 기풍을 길이 길이 진작하라고 유시를 하셨지만 항상 저는 공과 사의 갈림길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경계인으로 머물고 있는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와 오늘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모든 교육자들은 교단의 대의에 합의라는 불공에 공을 들이겠다는 신념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불공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교단의 대의에 합하는 불공으로 서로에게 복이 될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해주신 사람의 불공입니다. 사람의 공들입니다. 나로 인해 안심을 얻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공들임의 기준이라고 종국사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공들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일 때는 그 공들임이 잘 되는데 부처로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공들임이 소홀해지거나 안되는 경우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성품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너와 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르거나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경계에 따라서 깜빡깜빡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공들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상대가 나에게 제복을 주는 직접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큰 보배이고 그큰 보배를 더큰 보배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공들임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공들이고 있냐 첫 번째는 칭찬하는 물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칭찬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는 왜 칭찬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인색하냐 돌이켜봤더니 저희 기준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별심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저 정도밖에 안될까? 더 잘할 수 있을텐데 왜 저렇게 하지? 그 모든 것은 저희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이 어려운 문제를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고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이 방영이 돼서 우연히 봤더니 어느 방송야구인 전직 야구인인데 지금은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입담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부인하고 아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양치를 하고 들어가서 양치를 하고 이제 닦으려고 이제 그 수건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을 딱 열었는데 수건이 당신 기준에는 반듯하게 사이즈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수건이 삐뚤어져가지고 아무렇게나 얹혀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부인을 불렀습니다. 누구 엄마 부드럽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성질사납게 누구 엄마 왜 하고 가면 은왜 수건을 이딴 식으로 놓냐고 왜 이거 하나 반듯하게 놓을 줄 모르냐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냐고 빡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또 기가 확 죽어가지고 뭘뭘 하다가 돌아갑니다. 세 가족이 앉아서 밥을 저녁밥을 먹는데 아들도 야구인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고등학교 때 부상을 당해서 프로나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독립 야구단에서 투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묻습니다. 너 연습 많이 하냐? 제가 알아서 해요. 어떻게 알아서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요. 아빠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내 때는 내 때는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연습을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식입니다. 옆에서 엄마가 도와줍니다 아들을 안타까우니까 아이 당신은 왜 그러냐고 왜또 그러냐고 또 아빠는 부인한테 뭐 한마디 쏴붙입니다. 불평이 그 가족의 일상화된 모습이죠. 나의 칭찬이 당위성 책임만 가지고 있다면 시비에 흔들려서 죄업을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부처로 알고 칭찬으로 공들일 때 상대는 나의 진심에 물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나는 부처의 마음으로 물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들임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불공입니다. 인사는 마음에 갈마있는 경의를 밖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산정산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부에는 인사를 잘하시는 교무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그분은 저에게 인사를 아주 잘하시는 그분은 제가 그분의 인사를 받으면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한테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 나도 인사를 할 때는 어례적인 인사가 되지 않고 안아야겠다는 유념공부를 하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저를 진급으로 이끌어주는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들임은 칭찬하고 인사자라는 불공으로 안심을 얻고 진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공부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부사님께서 공들임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적재적수에 알맞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재적수에 알맞는 마음을 내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진급이 되는 은혜를 입으려면 마음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공들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강대학교 동문이기도 하신 안도연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의 끝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어게는 일눈 내려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으네 나는 성자란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산산이 어게어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키워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불공으로 그일 그일이 서로에게 복을 장만하게 하고 나로 인해 내 이웃이 이 사회가 안심을 얻고 진급이 될수 있도록 미끄러운 길에 연탄재를 뿌려서 나 아닌 그 누군가가 그 길을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적공의 공들임이 깊어지면 물 들어가고 그 물들임이 길어지면 성자의 인격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세생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법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감사하고 저희들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 다짐하며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함께 신년범문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인사 올렸듯이 원불교학과 성원관에서 간사근무자들 공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와 아울러서 원불교학과 고승현 교무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먼저 우리 자랑스러운 간사 근무자들 앞으로 모셔, 모, 앞으로 어, 나와서 인사 올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간사 근무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합불 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자, 뒤로 돌아서 총보 수석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학사 지도 교무로 근무하고 있는 고승현입니다. 원기 102년도를 맞이하면서 성자가 되는 길이라는 종법사님 법문을 받들며 마음의 공들이고 일의 공들이고 사람의 공들이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공들이자는 법문은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교정원 교육부의 주관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간사 공교육은 이번이 두 번째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영산선학대학교에 입학한 교우 중 간사 근무를 하는 교우들의 서원 증진과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익산성지에서 10일 그리고 영산성지에서 10일 총 20일간 각 유경교육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사 근무를 가는 13명이 간사 공교육에 참여하여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간 원불교학과 서원관을 중심으로 익산 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오늘 총부 예외 후 영산 성지로 넘어가서 남은 공교육이 진행됩니다 꽃다운 초발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간사들이 이제 인생 최초로 시작하는 도량 생활을 간사 지도 교무님잘 모시고 2년간 열심히 배우며 살수 있도록 총부의 스승님들께서 염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간사들이 준비한 노래 공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앉아계신 분들 잠깐만 어, 새해 좋은 기운을 우리 간사분들한테 다 몰아주시면 어떨까요? 큰 박수로 그 기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성지에서 교육 잘 받고 돌아가신 날 모두 성자가 된 간사로서 거듭나시길 염원해 봅니다. 아, 우리 고승연 교무님이 앞에서 막그 학부형처럼 <웃음> 춤을 추면서 크게 크게 막 이러시는 동작을 보니까 아그 얼마나 소중한 인재들인지 식구, 이제 식구가 드디어 하나가 어 함께 식구가 됐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 출진으로서 교화 사업에 협력해 오신 원무님들 어, 사령을 받은 지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다음 주 일요 예회는 원무 20주년 기념 법회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이곳에서 신년 할례가 진행됩니다. 기타 공지 사항은 예보 알림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주일도 자신과 이웃 그리고 일에 공들여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원기 102년 1월 15일 중앙총부 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